그데 우리가 자선을 하고 생선을 하든지 마음을 가다듭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네모로 보였던 것이 네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직선인 것이 곡선이로 보입니다. 곡선이던 것이 네모로 보입니다.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보입니다. 가까이 있던 것이 멀리 보입니다 노란색이 붓게 보입니다 붉은색이 노랗게 보입니다 여하튼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자선을 하고 있어서 마음을 가다듬고고요 하고 있어서 눈을 떠보면 갑자기 아주 멀리 있는 대상이 눈앞까지 와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들 얼굴 색들이 붉은 얼굴 색도 보이기도 하고 노란 르고색으로 보이게 한요 그래서 이상한 지금 내가 눈이 이상한가 정신이 이상한가 해가지고 다시 그 정신 집중을 안하고 그냥 평상시 치면 원색으로 돌아옵니다 거기다 호흡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신 집중을 쭉 하고 있으면 서서히 그런 현상들이 변해갔네요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은 분홍색이라고 고정을 시켜놨는데 좌선을 하면서 보니까 이 분홍색이 붉은색으로 보인다 이거야. 그럼 이것이 붉은색인가 분홍색인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와 이것과 햇빛과 이런 등등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상태의 관계만 바뀌어져 버리면 은이 책은 전혀 다른 색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유아 같은 뇌모는 다른 모형으로 보이시야 합니다 그러 이와 같이 안 보일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심리상태 일뿐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상태만을 자꾸 바꿔버리면 은 이와 같은 내용이 전혀 달리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만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을 합니다 무엇일까 법화게니다귀 마찬가지 소리 마찬가지 우리도 보통에서 낮은 소리는 어디까지 높은 소리는 어디까지밖에 들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기음포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아 수행자들이 육아 수행을 쭉 하는 가운데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세계를 보고 듣고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들리는 소리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의미체계로 들린다. 이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라고만 들어 있었던 그런 소리의 의미체계가 깨진다. 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에 의해서 소리가 지금 우리들 입장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라 밖에 볼수 없다. 이랍니다. 조금만 우리 인간의 조건을 바꾸면 마음만을 바꾸면 세계가 달리고 있는 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전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코와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요가 수행자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 그렇,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구나. 그렇지 않구나. 안식이라고 하는 이말 속에는 우리는 흔히 눈이 색을 본다 라고 생각해서 항상 고정된 색만을 본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무엇인가 조건이 바뀌면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형태로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냐면 연기라고 하는 말을 알게 됩니다 색이 곧 연기다 라고 하는 말 유식 30종 제일 첫물리에 보면은 계수유식성이라고 나옵니다 물론 개수유식성 만분... 그... 16페지법입니다 만분청정자 아금석시설일락제위전 그렇게 나오죠 여기에 대해서 유식성에 대해서 만으로 청정한 자와 분으로 청정한 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유식성을 따로 하나 띄워가지고 유식성의 머리를 조아린다 만 청정자의 머리를 조아린다 분청정자의 머리를 조아린다라고 굳이 띄었던 이유는 연기적 실상삼 이 자체가 우리들이 근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불타가니 후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자연인에서 연기적 실상으로 그 자리를 바꾸 갑니다. 그래서 근본 법신이 뭐가 되냐면 연기가 됩니다. 그때 법신에 상대한 말이 유식에서는 뭐가 되냐면 유식성이입니다 또 뒤에 나온 금강성이나 머시이든은 그걸 뭐라고 또부르냐 금강살탄이 금강상산 이렇게 또 부릅니다. 이 법신을 이름을 붙여서. 그래서 다른 종파나 후기 종파에 오면 은 자연인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연기적 실상이 다른 이름을 끼면서 많은 이름들을 달리 불러가지고 거기에 전부 절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삼배 하는데, 밀교 수행 중에 어떤 그 하는 것을 잠깐 봤더니, 제일 처에 절을 내비 합니다. 왜내비 하느냐 하면은, 제일 첫 자리를 금강상사에다 절을 한번 해요. 금강상사. 그 다음에 불법성 이렇게 합니다. 그때 금강상사가 사실상 연기의 법신에 대한 다른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수육식성에서도 유식성에 대해서 만으로 청정하고 분으로 청정할 수도 있지만 바고 말하면 연기실체인 법신 그 자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육식이랍니다 그러면 여하튼 법신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눈으로 색을볼때 여하튼 법신이 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돼버리냐면 곧바로 의에 의해서 분별된 법신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형성되느냐? 이제 불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기에는 유식이니 공인이 불성이니 하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5원 12절 1 8절 4제만을 이야기하면 은 전부 다 거기에 맞는 자기 병에 맞는 약이 돼가지고 그 말만 들으면 병이 나서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뒷날 가면 은 부처님의 사제나 활정도나 십이 인연이라든가 또는 깨달음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는 중생과 깨달음을 상대에서 분별하는 분별심이 또 하나 더 생기게 됩니 깨달음이 이제는 중생위해서 분별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사지의 약하고 또 깨달음의 깨달음이 무엇인가라는 깨달음의 깨달음 자체가 분별이 대상이 되가지고 이러한 표이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중생의 분별이 내용에서 같이 들어가지만 은 유화같은 내용을 들음으로써 이것이 병이 된 그런 중생들이생긴니다 여기에서 사실 시인이공인 하는 말이 생길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후기에 오면서 이런 말들에 비춰서 새로운 말들을 만들어 내는 것들이 또한 무엇이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다넘어갔습니다만는 눈과 색 가운데에서 법신이 구현되지 않으면 우리가 유식을 공부한다 하는 의미가 전혀 없입니다 밖을 이야기하면 유식이란 말이 초기에 있어서 전혀 문제시 되지 않았던 깨달음이 분별의 대상이 돼 가지고 우리한테 오히려 병으로 오듯이, 유식이라는말 자체도 우리한테 병으로 오는 입니다 눈으로 볼 때, 내가 대상을 보고 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 라고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스스로 병으로서 사물을 본다라고 생각을 동반시켜주지 않으면 유식은 뭐가 되는가 하면 은때다면 병처럼 별이 됩니다 소리에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은 마음 가운데서늘 자기 조그만 이런 소리, 자기를 좀 좋아하는 소리가 나기만 하면 거기에 비춰서 마음이 만족을 합니다. 그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말때 무엇이냐면 제7식의 고정화된 아가 일어나는 것을 확실히 순간적으로 알아차려줍니다. 눈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 저것은 붉은색이다.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것이 붉은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뇌모입니까? 쇠모입니까?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왔었을 때 그것이 연기관계 속에서 있는 어떠한 것인지를 순간적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의의 분별에 의한 대상이 그렇게 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분별, 분별로부터 우리 자신을 벗어나게 하고자 했지만 은 거기에 목표는 전혀 없고 나는 유식의 유식하다 나는 말밖에 할수 없겠죠. 이것은 유식에 대해서 유식이 아니고 유식에 대해서 무식이돼요 이것은 무식. 여덟 가지 근원관계에 있어서의 연기실상에 대한 법신 대수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분청정자라고 말니다 만청정자와 분청정자. 만청정자는 이 여덟가지 관계가 일어난 사항마다 뭐가 사라지 이유는 분별이 사라진 사람입니다. 볼 때는 봄으로만 있고 들을 때는 들음으로만 있는 것 그러한 분들을 뭐라 하냐면 만청정자입니다. 분청정자는 그런 과정에 볼 때도 가끔가다 자기도 모르게 저것은 나 좋아하는 색 이것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 이와 같이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띈 의식이 일어난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그것이 잘 가다도 어떤 때는 늘 그런데 걸린다. 이렇다. 그러한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분청정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여덟 가지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자기가 청소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유식, 대로 살고 있는가 즉 명기적 실체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의에 의한 법화된 고정화된 나로서 살고 있는가 바꾸은면 삶의 진실된 것에서 소외로서 살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자기야 한다 보고 들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걸 가르친다 자, 볼때 너는 봄으로만 있어라 들을 때 너는 들으려고만 있도다. 그것이 무엇이냐? 양기다. 볼 때는 본만 있고 들을 때는 들음만으로 있도라 만일 무엇이 보고 무엇이 듣음으로써 바뀌게 되은의의고정하에 있어서 중생의 삶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금석 비설 이락재 유정이 한그 말은 내가 이제 저 이야기를 내가 이제 유식 이야기를 해서 모든 중생들을 이야기, 이렇게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부처님의 말씀을 중생들한테 해서 모든 중생들을 하여금 편안하고 안락한 세계를 구축하게 니다 그때 그 설이란 무엇인가 영기적 삶을 살아라. 영기적 삶이 영기적 삶은 여기서 말했을 때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나라고 하는 것 속에는 너가 함께 들어있고, 너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나가 함께 들어있어 너와 나는 온전한 하나의 생명 속에서 같이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것을 봤을 때, 나는 생명이 있는 것이요, 이것은 무생물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곧바로, 자기 자신의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니다 내가 보고 있는 책상과 나는 안식이라고 하는 생명관계 속에서 하나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들은 여러분은 이식이라고 하는 생명 편관계 속에서 한 생명입니다 마치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나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이식의 한생명이 즉 인식의 연기적인 생명을 놓치는 거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보라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피서를 해석합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이롭게 한다 왜 모든 중생들이 이롭게 되느냐 삶이 원전하게 하나도 얽혀졌을 때는 그삶 가운데 누구라도 다 이롭게 특별히 나만 이롭고 너만 이로운 게 아니고 삶이 한 생명 속에 같이 들어와있어주게 되면은 모든 생명 들이 같이 이롭게 되는 그런 관계에 있어서의 이로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유가설앞버 유종종 상전, 의식, 소변, 차, 능전, 유삼 누가 사지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7식이나 제6식이나 전5 0이 전부 다 제8식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누가사죠 그러면 제7식은 의라고 그랬습니다 제8식은 의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제6식은 이것이 제8식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은은 무엇인가 아까 말한 분별이고 다 분별입니다 의식은 여기에서 선악시비 분별과 선악식입니다 분별을 동반한 선악 또는 무기적 행동이 우리가 말하는 육식입니다 그 다음에 은는그 안에 있어서 담고 있는 자아를, 자아의식을 중심으로 한 분별을 의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식 3 0송에서는 우리들을 중생이로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별과 소 분별일 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의가 무엇인가를 분별해 냅니다. 그래서 의 입장에서 보면 능분별이지만 의에 의해서 분별되어진 나나 너는 분별되는 입니다의 그 시기에서 분별된 선악 시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분별과 수호 분별일 뿐이다. 우리가 남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나도 바꾸나 보면 분별되어진 나의 진화였네요. 아무리 못났다고 생각한 나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진화였네요. 바꿔 말하면 의와 의식은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종자로부터 나온 종자. 그런데 종자라고 하는 구성이 무엇인가하면은 분별과 소분별입니다.